Pikachu, p i k a c h p i k a c h p i a c 카츄 댕카츄. 안녕 난까? 나 아이돌 피카츄 a c h u 루 역카츄? p i 츄 a c h u 역카츄? 츄 아, 덴카츄덴카츄 오늘 귀여운 옷 입고 왔네, 덴카츄 코스프레 장인 덴카츄 등장. <놀람> 나는 오? 퀴족 중에 퀴족 마당카츄 <웃음> 나는 공주카츄아인츄 <공주가추? 웃음> 오늘 어쨌든 우리 피카츄끼리 정모하는 날이야 까피까 미가 비가 미가 요까 요까 리트라츄 리트리트 리트라츄 리트라츄는 뭐야 이건 뭐츄? <웃음> 리트라츄 어. 저기 리트라 어? 미안한데 우리 피카츄 공무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웃음> 무슨 소리야 여기 쥐 모임 아니야? 나도 쥐니까 껴주면 안 될까? 그렇긴 한데 너는 조금 무서워. 너는 조금 안 귀여운 거 같아 츄 <웃음> 리트라 츄 파트라 <웃음> 슈 <츄. 웃음> 리트라 츄 어쨌든 뭐 <웃음> <웃음> 어쨌든 우리 뭐 같은 쥐끼리니까 또 껴줄까? 그래, 나는 찬성 그래. 나도 너네들하고 근데... 다를 거 없이 귀엽게 생겼어 반대축! 오늘 요르츠, 요카츠 뭔가 장원축 닮았다 <웃음> <웃음> 장원 완전 장원좀더 장원축인 것같추제 <웃음> 아이돌축? 아이돌축? <웃음> 요카츠? <웃음> 아 뜨뜻 얘들아 여기 내가 빌린 펜션이거든 여기서 와. 재미있게 뛰어놀자 피카피카츠 피카츄 <놀라> 엄청 넓다 <놀라> 우리 이런데도 왔는데 무서운 이야기하면서 <놀라> <놀라> <놀라> 이야기 하면서 놀까? 무서운 이야기 좋쥬 <놀라> 무섭쥬 <놀라> 너네 무서웠쥬 너네 그 이야기 들어봤어? 못들었쥬 <놀라> <놀라> 너네 그 이야기 들어봤어? 따라큐라고 그런 포켓몬 있는데 우리의 귀여운 피카츄 모습을 따라하면서 피카츄만 보면 화가 나서 우리를 쫓아와서 죽인다는 거야. 맞지? 아니 근데 잉카츄, 피카츄는 끝날 때마다 추를 쓴다 추. 그런가 추? 아니 추, 잉카츄 일본의 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 따라큐 음... 나오면 내가 손봐줄 추. 그지만 잉카츄, 여기는 너의 별장이니까 따라추는 없겠지. <웃음> 그렇겠지. 리트라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는 어, 못생겨져 못생겨서 <웃음> 따라큐가 싫어와 어? 어? 얘들아! 따락큐 따라큐이렇게 갑자기 <웃음> 대장... 어? 얘들아! 어? 우리질투하고 있는 따라큐가 죄야 체 p 스가가삐 어, 어, a 라 a 가 h u 왜 a h 있는 거야, way, y o g 왜 저런 게 있는 거야 i c a t u You know, 야 잉카츄 너 찾는다 너 나가봐 w a i 어? 야 저기 프기야 음, 저기. 너는 피카츄가 아니라 담배 피카 아님? 어. 담배 좀 많이 핀거 같은데? 레트라츄 <웃음> 아니 일파리 밑에래 어쨌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뭐 나갈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알았어 왔던 길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 다시 입구로 나가보는 거야 피카피카츄 도가 피카츄, <웃음> 피카츄. 문이, 어? 문이 닫혀있다 츄 너희 집 열쇠를 니가 안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추우? 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도망가 습츄 도망가 도망가 리트라츄리트라츄 어? 피카피카츄 리트라츄따라교한테 맞으면 피 카츄 어? <웃음> 재미없지 oh. 아! 리트바바트트트라트라 너무 <웃음> 무거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라큐가 <웃음> 우릴 찾아왔어 피카츄를 질투하기 때문이지 <웃음> 피카츄, <웃음> 피카츄. <웃음> 자 시프트 눌러야지 이름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이템 먹으면서 재생 물약 오케이 거미줄이다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황금사과를 미리 먹어놓을게요 그래야 피가 차니까 츄 엔도진주네? 오케이 탈출구를 찾아야겠어 츄 이거다. 비밀번호가 필요하구나. 좋았어. 사다리가 있는 있으니까 여기가 탈출구가 아닐까?츄 피카츄! 보자. 아, 비밀번호가 필요한 모양인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생겼군. 어, 깜짝이야. 어, 내가 할 소리야. 댄카츄. 내가 엄청 좋은 걸발견 했다츄. 뭔데? 이건 빌리번호가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고 빌리번호는. 오. 어, 뭐지? 와. 대박. 와. 와. 따라기가 쫓아온다츄. 쏠라. 와. 주바이리 꼬북이 파자파이리 꼬북이 <웃음> 피전투 쪼같스 쭈! 아! 어, 어, 첫 번째 외보는 영? 피카츄 어, 따락규 왜 우리 나, 나를 따라하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인기가 없잖아! 어이 어, 츄어 절로 가! 죽어! 랩 솔라! 내려가야돼아아아아아아아 츄? 리트라가 괴롭힌다 츄 얘는 담배 피카 담배 피카츄야 오? 어? 불 어? 많이 펴서 아서 뭐하고 있는 츄? 도망가자 여기 외 줄다리야 밀면 안돼 도망가 츄 도망가 어, 탈출해, 탈출 탈출해, 탈출해, 실출카탈출가출해 탈출해, 탈구해주해야겠다해 탈출해, 야출해 탈출해, 안 보여? 탈출해, 탈출해, 탈출해, 탈출해, 빨리 따라큐를 피해서 빌보를 찾고 나가야 해오 뭐야 와오오오오오오오따라큐가쫓아온다하오오오 따라와서 따라와서 따라 오! 따라 전시 꽂아 물 Loop h u s b 아 n d m 아이돌 ф о р м e d i a obviamente 작업 아이돌되기에는 어? 너무 노래를 못 부르는데. 어, 이래? 야, 레슬링 츄! 예? 야, 엎어 버려! 노래 너무 못부른다요하츄요하츄요하츄하 <웃음> <웃음> ㅎ <웃음> 어 뭐야 길이 있잖아 오 지름길이야 때 비밀번호를 찾고 나가는 거야 츄 오케이 어이씨! 어 놀래라! 따라큐줄 어, 어, 어. 알았잖아! 와따라큐다 어, 어, 어. <웃음> 도망가! 리트라쥬리트라쥬어 뭐야 이거! 리트라주 어. 니가 좀 희생해줬으면 어. 좋겠어! 중간인 비밀번호를 빨리 찾아야되는데 랜드 들어가서 밀치기검이다. <웃음> <웃음> <웃음> <제형뷤! 웃음> 뭘 아니 볼뭘 그렇게 잔뜩! 빌보드를 찾아 어. 비밀 공간. 빨리 올라가겠다. 따라큐가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어? 포켓몬 보를 찾아서 빌보 응? 리 와보도록 해. 찾았어? 이거 엄청난 걸 했어. 그러면 따라큐도 잡을 주... 거야. 야, 이거 맛써 버리네. 하지만 마스터볼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응? 네 번째 비문는 99만. 오케이 이제 두개 남았어. 빨리 찾아봐. 따라큐가 엄청 화나 있다고. 추. 내가 가면 내가 잡아주겠다. 추. 난 레슬링 카츠다 추. 니까쭈. 자자. 리지 <목소리> 뭐 않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희들을 다 잡아먹게! 너희게 아아... 땡큐이 녀석들 때문에...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인기가 없는 거야! 이 녀석들을 다 죽이면 내가 인기가 생길 거라고! 비카하니 누가봐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올라갈 방법이 없네 으으 으, 뭐야 여기 비밀 공간이 있었잖아 아닌가 어 맞다 이 번호를 빨리 찾아야 해. 열매다 열매 여기에 숨으면 모를 것 같은데 여기에 숨어 있다가 올라가는 거야 오케있다가 네. 비밀번호 찾았어? 한카츄 그런거 다츄 단카단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애들 구하느라 바깥다 츄 <웃음> 어? 여기 상자가 있었는데 없네? 이카츄 비밀번호 하나가 필요하다 츄 하나만 있으면 되냐 츄? 그치 하나만 있으면 하나는 찍으면 되니까 심히 찾아보겠다 츄. 이게 어, 뭐냐 츄? <웃음> <웃음>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난다 츄. 뺌 <웃음> <웃음> <웃음> 우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너 이들만 죽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인기 많아질 거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단카츄 나도 살기가 바빠서 백만 볼트를 쓰고 싶지만. 담카츄 어디 갔어, 담카츄? 어, 담카츄. <웃음> <안 갔어, 웃음> 아아 올라와, 올라와! 말이야. 어. 어디 갔어, 냉동비! 아! 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하나만 이어봐. 이, 올라갈 수가 없어! 안 돼! 눈덩이를 만들었어야지, 그걸로. 아니, 올라오고 어. 있잖아! 이쪽을 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니, 없라도 올라... 그 피카츄 귀여운 모임에 껴줘야 돼! 어. 아이 무슨 어가기 없잖아! 나, 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저게 어떻게 올라가지? 어? 여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안 돼!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 저기 위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엔더 진주 엔더 진주를 찾있어 없다, 츄! 블럭은 없어? 블럭 없다, 츄! 아, 어떻게 올라가야 돼? 네. 츄! 아, 나한테 균사체가 하나 있다, 츄! 그게 뭐지, 츄? 블록이다, 츄. 오! 블럭이다, 츄! 좋았어 이거라면은 올라갈 수 있겠어? 츄! 거기 왜 올라가야 되는데 츄! 여기 비밀번호가 있는것 같다 츄! 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일이 없다고! 뭔가... 위에 뭔가 있는거지 나비가. 어올라왔다 어, 그 뭔가 있을것 같은데? 두번째, 두번째, 네번째 빼고 06, 06, 땡, 9이번은 이거였어! 하나만 찍으면 돼! 해, 따라큐가 있다, 츄! 따라큐 볼... 내, 내가 먼저 지나갈테니 그 다음에 네가 지나가도록 해라, 츄! 알겠다, 츄! 잘 따라와야 된다, 내가 츄! 내가 마스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마스볼 어! 뭐? 효과가! 효과가 서 굉장한데? 그래 어. 이이 포켓볼 볼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였어 역시 우리 피카츄 그룹의 리더답다 츄! 츄! 가자 츄 도망가자 츄! 그.. 가자 츄 어? 뚱뚱해서 내려갈 수가.. 어! 됐다 츄! 이번에는 하이퍼볼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 이거 던져야겠다 아이 기 미로인데 아. 도망가자 쭈 당가 쭈 빨리 빨리 빨리 어라쭈 다른 애들은 어디냐 쭈 다가 다쭈 그런가 쭈 애들을 구해 와야 되지 않을까 괜찮다 쭈 나만 살면 된다 쭈이 저기 아. <웃음> 왜 이렇게 부셔져 있어 <웃음> 야아! 내야 속성이었다! 잠깐만 06? 06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뭐야! <머리> 99? <머리> 09? <머리> 잘못 <머리> 알고 <머리> 있나 내가? 아니, 잘못 봤잖아, 비밀번호를! 아! 아! 아! 1, 5. 2, 5. 오! 8 아니야? 아닌 것 같아. 0, 6. 이거였어! 도망가야 돼, 츄. 얘들아, 나와! 오. 쥬다!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카츄 내가 인기가 최고가 될수 있어 음, 더 이상 못생겼다고 무시 안 받아도 돼! 음, 큰일 나다 축하쭈 어디로 가는 거야? 오? 어? 어. 물속에서 전기 공격을 하세요 그래 물속에 있으면 공격력이 두 배야 넌 그만둬 그건안 돼. 음, 간다. 나락규 이 녀석 나의 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겠지. 간다. 백만 볼트. 피카츄. 아후 <웃음> 드디어 아아아를 따돌리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라큐 때문에 큰일 날뻔 했어! 그러다면내 귀여움을 세상에 알리지 못할 뻔 했쭈! 어 크... <웃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피카츄! 피카츄 <목소리>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쭈? 에이따라키 어딨어! 뭐야, 너다 끝나니까 왜 화났어? 팽만볼트 <목소리> 왕쭈? <웃음>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왜 와놨어? <웃음> 난 그냥 인기 있고 싶어졌을 뿐이야 <웃음> 그는거못너쭈 말... 인기 하치? 맞잖아 장원쭈 장원쭈 언제나 다시 갔다와